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한이 장한이 사모입니다. 이번에 새롭게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10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는 말씀을 묵상으로 한 조혜진 작곡가의 잠잠한 기다림입니다. 다윗이 인생의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토해내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깊은 영성의 고백의 말씀을 찬양으로 담아내었는데 그 기다림이 슬프고 어려운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이자 또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 걷는 발걸음임을 이 곡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다는 작곡가님의 마음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느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.